자, 기다리던 음식이 배달이 왔습니다. 음. 사랑한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목포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88포차의 시그니처 메뉴, 닭똥집 육회, 그리고 닭발 육회입니다. 네. 아, 이제 제 라이브나, 과거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 이또 굉장히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저런 음식이 있나? 저걸 먹어도 괜찮나?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어, 아니면 뭐 식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전한가? 라고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제가 20대, 어, 거의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본점에 먹으러 다녔던 곳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 단골집이죠. 그리고 지금, 당시에 7천원에 판매, 될때 그러니까 6,000원 내지 7,000원 에서 요거 메뉴 단일 메뉴가 하나씩 판매가 될 때부터 단녀서 지금 이게 어, 17,000원까지 오를 때까지 예, 그때까지 해가지고 꾸준하게 먹고 있는데 단한 번도 탈이 나거나 그런 적 없고요 그리고 어, 목포에 어, 본점 말고 어, 지점이 한두개 정도 따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뭐 문제 없이 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어, 그런 음식입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는데 김밥이 생뚱맞게 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김밥은 이 똥... 칩이나 닭발 아 어, 요거 해가지고 같이 올려서 이렇게 딱 먹으면 맛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음. 아~ 이렇게 잡아서 음~ 나으 아. 닭똥집, 모래주머니, 또, 근이라고 부르죠? 그거나 생으로 먹었을 때와 익혀 먹었을 때가 식감이 아예 다릅니다. 아무래도 생마늘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좀 많이 날수 있어요. 음. 거의 이제 씹는 질감으로 즐기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 근이 저 회는 똥집 육회는 어둑어둑 좀 약간 살짝 질기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약간 좀맛 같은 데가 좀 질기다고 느낄 수 있는데, 좀 치아 좋고 좀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 굉장히 또 좋은 안주가 어, 되는 음식이거든요.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은건역 술이랑 같이 먹으려고 와우! 아름답게 딱 한잔 말아서 자 김밥 김밥을 하나를 꺼냅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 아, 혹시나 드셔보실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 김밥에다가 아, 똥집을 딱 올려요 올린 다음에 기호에 맞춰가지고 원래는 여기 열무김치를 줬었는데 요즘 열무가 좀잘안 나와서 그런지 요런또 어, 깍두기로 이렇게 주는데 요것도 같이 다 올려서 음. 이렇게 딱 드시면은 와 맛있습니다. 네. 쏴서. 음. 이거 김밥이 뭐가 딱히 별게 들어간게 없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뭐 단무지 큰거, 맛살, 뭐 나물, 계란 별거 들어간거 없는데 그냥 맛있어요 <웃음> 음 嗯滑嫩 음... <목소리도> 자 이번에는 생 닭발을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생 닭발 같은 경우는 힘줄 이런 것까지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오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또 좋은 안줄 거예요. 음. 단. 치아가 좀 안좋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음식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 음. 매콤 달달하게 좀 양념이 돼가지고 씹는 맛외에 양념 맛 음. 음. 요거 드실 때 주의! 압류로 웬만하면 씹지 마세요 압류가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자이렇게 아. 아사음 닭발은 좀 조심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못 보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실 분들, 팔팔 포차 직접 방문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좀 드시다가 힘들다 싶으면 은좀 볶아달라고 하세요. 아, 생으로 못 먹겠다 싶으면 남은 것좀 볶아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볶아 주십니다. 네. 아, 올해 먹으러 가면 주는, 어묵, 어묵국물 같은 걸좀 주는데, 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도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아쉽게 배달로는 거의 안 오네요. 음. 음 <sus> 거의 없겠지만 제 말에 공감하신 분좀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집에서 닭 잡거나 그러면은 닭발 빼가지고 닭발 그가쪽에 껍질이 조금 있거든요 그 살짝 좀 뜨거운 물에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살짝 얇은 막그 같은 껍질 을 하나 벗겨내고 나면은 그살 자체를 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큰 그 예. 닭발이 이제 닭발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예. 쪽뼈 이쪽뼈 말고 이쪽이랑 있는 뼈를 좀 다져 가지고 그냥 바로 기름 소금 해 가지고 찍어서 먹으면 진짜 그 죽여줬거든요. 아. 저처럼 이게 드셔 보신 분들 좀 많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아, 요즘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아쉽긴 한데 뭐 물론 양념 된 것도 좋지만 아, 저는 바로 기름소금, 바로 기름소금에 찍어 먹었던 그게 좀, 좀 그립긴 하네요. 아. <웃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 닭발 해가지고 혹시나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만큼씩만, 예. 제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치아 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니까, 요만큼씩만 해가지고, 어금니 쪽으로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좀 씹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우와. 오. 어. 아 목포 안살때 진짜 목포 음식 하면은 또 생각나던 음식 중에 진짜 거의 탑클래스였거든요. 수원 살때 이럴 때 수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좀 먹어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음. 맨날 이게 빠르게 사라지니까 아 좀그 좀 맛이 나냐 어좀 천천히 좀한잔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잔은 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음. 자이 음식에 대한 장점 씹는 식감이 오독하고 좋고 어, 별미입니다 단점 생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드시면 속이 좀쓰릴수 있고요 계속 먹다보면 이 사이에 이거 좀낄 수가 있어요 그런 음. 또 단점이 있고 혹시나 아 나는 진짜 이거 좀 걱정이 된다 우려가 있다, 된다 근데 맛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만 드셔보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좀 볶아달라고 하면 볶아주니까 음, 좀 볶아서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닭도 역시 쏘아음 음.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또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 목포 오시게 되면은 혹시 이 음식 궁금하신 분들, 88포차, 예, 어, MBC, 목포 MBC 있는 쪽 그쪽이 본점이거든요. 그리고 평화광장, 그리고 어, 남악. 이렇게 가셔도 뭐, 이렇게 분점이또두 개가 있고 하니까 혹시 목포 오실 일이 있으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맛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다고, 어,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다른 또 어떤 경험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예. 좀 목포에 안살 때부터 해가지고 목포에 살고 있는 지금도 한 번씩 좀 찾아 먹는 그런 메뉴 중의 하나예요. 라이브도 이거 갖다가 한 두어 번한 적이 있고, 그만큼 또 잡사가 더 좋아하는 메뉴 중의 하나입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어, 뭐 괜찮을 거라고 제가 잡아합니다 네. 자, 사랑하는 시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어, 맛있는 먹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혹시나. 남은 안주 버리냐? 아닙니다. 네, 이렇게 혼자 영화 이렇게 영화 보면서 차영 끝나 영화 보면서 네, 한잔더 하면서 먹습니다. 네. 와이프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웃음>